매니멀 유. 안녕하세요, 고맙입니다 <웃음> 네, 저희가 이렇게 다 무대 의상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모여봤는데 오늘 모인 이유가 뭐죠? 여러분? 오늘은 바로 저희 뮤비 리액션을 해볼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다 같이 바, 모여서 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, 그러네. 이 네, 한번 저희가 지금 시사회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오잖어 <웃음> 와! 나 웃는 게어나 들어가서 지나 아, 나이스 아, 내가. 나. 내가 반발인가요? 그때는 보라색이 확실하게 있었네. 우리 머리도 네? 참 뮤직비디오 그, 그, 그, 그 신기하다 음. 어 재밌었어! 진짜 재밌었어! 저 진짜 할때 진짜 기차했어 아, 라렇니에다 어, 그래? 어, 그래. 어, 어, 와, 와, 포즐세... 오, 라 오, 이 사람은 죽을 해람어이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죽을 이사이 사람은 죽을 해라. 이 사람은 죽을 해라. 오, 이이 로이거 야외에서 찍었는데 진짜 추웠던 거야. 그러니까 진짜 잘 찍었다 약간 잠에 딱 들었을 때그 꿈에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딱 그런 것 같은 느낌 음.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연결하는 그거 뮤비가 왔잖아 네. 그래서 이거 또 다시 또 시작한 느낌이야 음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지막 끝났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라면 다음에는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음. 음. 딱 바주카가 네. 저희 앨범 사이에 브릿지가 맞아, 된 개념이었는데 맞아. 맞아. 딱 바주카는 바주카만의 그게 있고 음, 지금 그렇죠. 라이키타슨 그 전에 퍼즐은 피키타 레드썸이랑 연장선인 것 같아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예쁘게 나왔어 음. 이렇게 좋은 노래 예쁜 뮤비 누구봐요 <웃음> 우리까지! 그러니까. 맞아.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무대에 한 영상들도 많이 나왔을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우리 안무들이랑 이런 것도 이제 더잘 보이면서 그림이나 뭐 장면들도 더잘 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되게 너무? 오랜만에 나왔는데 예쁘게 나오고 되게 그동안 안 해본 스타일링들을 많이 했잖아요. 이번에. 음. 그래서 약간 좀 우리 그룹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? 특히 반반 자켓이 어.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. 맞아. 생각보다. 음. 이게 저희가 항상 자켓은 그냥 딱 자켓으로만 입었었는데 음. 처음으로 이렇게 의상에 시도를 해봤는데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음. 이게 어,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입은 것도 맞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모든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우리 선생님. 뮤비 많이 봐주세요 네 맞아요. 많이 봐주세요 뮤비에는 많이 있으니까 뮤비도 많이 봐주세요 <웃음> 자 그럼 여러분도 뮤비를 보면서 많은 리액션 해주시면서 또 저희 뮤비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! 둘 셋! WAITING FOR YOU! 어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